자, 네, 여러분. 야,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 정말 제 머리에도 한계가 오는 것 같아. 쥐가 나요. <웃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 책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주제를 생각하는 거야. 어, 어떡하면, 이 주제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맨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을 갖다가, 어, 중심에 세워놓고, 그, 그러니까 온 우주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뭐야? 미움도 사랑도, 어우, 짜증나, 진짜.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는 좀 반대로 해보였어요. 그 사람이, 어, 내 마음을 궁금해할까? 썸 타는 사이라면, 그 썸남이 내 마음을 궁금해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쌈이라면, 우리가 싸웠어. 냉전 중이야. 어, 그 인간이 내가 어, 내 마음이 어떨지 아플지 아니면 화가 누그러졌는지 아니면 너랑 얘기에 어떤 마음의 준비가 섰는지 그거 궁금할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헤어졌는데 어그 사람이 내가 상처를 입었는지 어내 내 근황이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외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밀고 들어가도 제가 받아줄까 하는 어떠한 그 사람이 보는 나라, 나라는 나 거지 어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 그러니까 이 우주는 누구를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치? 나! 왜 너야! 너 우리 의리 되지 맙시다 갑이 됩시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 그 사람은 내 마음이 궁금할까요? 카드 뽑아놨습니다. 썸앤썸 이별지 포함해서 카드를 갖다가 천천히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렇게 리딩을 할게요. 그러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 내 마음이 궁금할까? 내 마음이 궁금할까요? 음, 여러분, 만약에 썸 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뭐랄까 어, 경계를 갖다가 풀어 주셔야지 될것 같아 그래야지 다가오고 어, 다가오고 싶어도 여러분이 너무 어, 저기 철벽 치고 있으면요 어, 뭐다 왜 무서워서 <웃음> 이 사람이요 겉으로는 뭐 다정스러워 뭐 이렇게 젠틀해 보이고 다정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남자 같은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안 그렇다 어. 그러기 때문에 너무 철벽치고 계시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다가오지 못해요 이 사람은 썸인 경우에는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어, 저기 뭐 저기 뭐여러분들이 어떤 그 철벽 같은 거. 어, 썸인데 왜 철벽을 쳐?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런 거지. 너무 일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뭐 방해할까봐 어, 걱정이 돼서 그래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썸인 경우는. 쌈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철벽 치고 있고, 어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뭐 연락을 해봐도 딱 보니까 어 열. 여... <웃음> 콧방구 끼는 거 같고 이 사람 느낌에 그렇다는 거야. 콧방구를 끼는 거 같고 방구는 똥꼬로 껴야 되는데 코로 끼니까. 응. 음. 얘도 그러는 거지. 뭐, 너만 코 있냐? 이런 거지. 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음. 그래서 그래. 나 그래 나도 안 아쉬워. 실은 되게 아쉬웠거든요. 어. 되게 아쉽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아 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한숨이 나와. 아, 내가 좀 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 그, 그 뭐지? 그, 그 뭐야? 그거 있잖아. 경로를 갖다 못 잡는다? 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제외인 사람도 그렇고, 여기는 이별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야.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근황이 궁금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러냐라고. 근데 왜안 와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은요, 어, 저기, 비스트의 픽션 그 노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뜻인데요? 러면 자기 마음대로, 어, 저기, 막, 저기,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픽션. 어, 픽션을 그려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사람은 작가가, 어, 작가가 꿈이야? 어, 그런 거,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 무슨 작가, 어, 상상, 무슨 동화 속, 잔혹동화 같은 거. <웃음> 그런 것을 쓰... 아니면 은 뭐, 그 야, 약간 뭐 사이코, 사이코까지는 아니고 어,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싸움, 썸일 때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 생각을 하냐라고 본다면은 어, 이 썸타는 이 양반, 저기 막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참 사람 좀... 지문하게 썸을 타지, 내가 썸부터 욕을 하면은, 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웃음> 왜 그런데야, 닮아? 꼭이 사람하고 썸 타야 돼요? 어, 왜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 썸 타면서도 여러분 속색기지 않아? 그러니까, 썸, 썸 막, 썸, 썸 끝물 같은 느낌, 썸 끝물? 처음에는, 어, 이 사람이 젠틀하고, 좀 남자다운 데가 있고, 어, 그, 남자다운 데가, 어, 일로키스해 이게 아니라 좀 중후하고 어떻게 이게 삶의 지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막 추상적인 거어블랙홀은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러면서 왜왜왜 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자꾸 빨려 들어가 너처럼 막뭐 이런 식으로 <웃음> 미치겠다 <웃음> 오글거려 <웃음> 그런 아이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야 좀 이렇게 어좀그 뭐지 깔짝깔짝 되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어, 그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지금 요거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어쩔 때는 촐랑거릴땐 되게 촐랑거리다가 시를 쓸땐또 엄청나게 시를 쓰다가 이 성격 자체가 뭐 아니면 도인 성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 좀 지문하지가 않아 자, 어, 좀 연락하는 문제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 내키면 좀 빨락빨락 연락을 받고 자기가 저기 하면 또좀 천천히 연락을 받고 결국 여러분이 조금 그 썸의 끝물에 있어 갖고 아 미치 아 진짜 어, 조금 열받다 있는 것 같아요 썸이라면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궁금해 하냐라는 거죠 궁금해 하기는 해 어, 궁금해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뭐, 썸 타면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면 얘 연애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썸탈땐 간디든 쓸개든다 빼내서 끄집어 세척해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따위로 썸을 타가지고 썸이 되겠어요? 암튼, 어. 자, 그러면 쌈일 경우에는 어떡하냐는 거야. 쌈일, 쌈일 경우에는요, 음, 이, 이 사람은 여러분이 궁금한 건 있기는 있어요. 궁금하고 뭐 할까 뭐 나에 대해서 어떤 화가 풀렸을까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어전 나를 갖다 전이랑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누그러졌나 그 생각은 하고 연락도 하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이 쌍욕을 하니까 어, 연락을 갖다가 못하고서 어, 어쩌면 혼자서 방 구석에서 혼자서 투덜도 입대빨 나와서 투덜거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어, 연락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시종일관이 정확한 사람이야. 어, 뭐 내가 뭐됐다 잘못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저자세로 막 나가고 뭐뭐 뭐 어떨 때뭐 빌빌꼬고 그런 거 있잖아. 요 꽈배기 먹은 사람처럼 말꼬리 막 돌려잡고 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안 한다. 깔끔해요. 어, 시종일관이 깔끔해. 근데 얘는요 성격이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어, 자기가 좀 갑을 잡았다 싶으면 어 목소리 다 깔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을을 잡았다 그러면 또아또 아, 또 밑으로 쫙 깔려서 들어오고 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떨 때는 솔직히 우스, 사이가 좋을 때는 웃음도 나기도 하지 그렇지만 사이가 어, 나쁠 때는 어때 짜증 나는 거지. 장난 장난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진지할 때와 까불어야 될 자리를 갖다가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갖고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해요 여러, 여러 번째 혈압 올라가는 거지 그것도 아주 급상승 혈압이 급상승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쌈일 경우에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제일 경우에도 이 사람이 여러분이 조금 생각이 나뭐 때문에 생각이 나냐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이 지금 그 지름신이 얻다 대고 내,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름신이 얻다 대고 내린 것 같아요. 얻다 대고 내렸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카드가 요만큼까지안 나와서. 근데 10중 8구는 여자한테 호구 잡혔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 10중 8구라 그랬어. 100%는 아니야. 그래서 좀 지름신이 조금 저기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막그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아줄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닌가? 어, 자기가 막을래니까 그래서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기서 제외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냥 그 연인이었다의 제외는 아닌 것 같아. 뭐 연인보다는 좀더 깊은 동거, 어 동거 이상? 동거나 부부 만약에 재외일 때에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연애인데 이런 생각 안 하면 이거 미친 거지 어 병원 가야지 진찰 좀 받아야지 어디 머리 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 정도를 생각할 때는 관계가 조금 깊은 커플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흘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울해요 어 지금 난감하네 어, 진퇴양난이 됐고 사면 초과가 되어 있는게 아닌가 자기가 한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자기가 아... 결, 자기가 결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그 결자해지라고 자기가 이걸 갖다 풀 풀어야 되긴 되는데 이뭐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그 냉전 중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요 어 그것보다도 결자해지라고 내가 이게 혹시 판단이 미스가 난 거라면 판, 판단이 미스가 난 거라면 한번 연락을 해보고 이거 갖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고쳐 있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썸일 때 다르고 쌈일 때 다르고 재회일 때 다른 거야. 어. 이별하고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잘 새겨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 딱 보자면 선생님 저 썸서부터요. 이게 쫙 이게 다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썸탄 사람하고요. 사귀다가 동거해, 동거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썸탄 사람하고 사귀다가 그래서 결혼해서 이혼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일 때 쌈일 때 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썸 타는 분이라면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거 악담 아니다. 응. 딱, 어, 그러면 이게,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으면이 사람은 하는 꼴을 보라는 거지. 하는, 그니까, 러 꼴을 보면은 일로 가는 거고, 하는 행동이 괜찮으면 딴 데로 가는 거지. 그니까, 러 행동이 꼴인, 해, 행동이 꼴, 꼴인지, 아니면은 행동인지, 이걸 갖다 보라라는 거예요. 어, 딱 보면 알지. 우리가 뭐, 원데이 투데이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잖아요. 연애하다 본 것도 노하우 누는 거 아니야? 노하우 늘었으면은 우리가 좀좀 좀 사람을 갖다가 좀 걸러내는 지혜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지. 행동인지 꼴꼴값 응, 꼴은 꼴값 응. 행동인지 꼴값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응. 자, 그래서 어, 이제 썸일 때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썸일 때는요. 그래도 이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떡 할지 모지만이 사람은 그런 거야 그냥 어, 여러분 하고 한번 질러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 질러 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 어, 불장난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움직이는 데는 이 사람이 어, 엉덩이가 조금 가벼운 듯 하면서 무거운 듯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썸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은, 썸을 타도 좀이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칵 낚아채야 되는데, 좀 적극성이 떨어져요. 어, 그니까, 어, 이게 뭐냐면은, 뭐,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픽, 어, 이거야. 시작했다 바로, 어, 이렇게 되는 거? 어, 그니까, 그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확 잡아야 되는데 좀 한번 에봤다 안되면 에이 뭐 의미 없다 이러고서 딱 때려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주점프를 너무 심하게 뛴다 어 그러니까 이 썸은요 어쩌면 은이 썸은 아닐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 이거 어 이거는 어 약간 꼴값의 징조가 쫙 나온다?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음. 이 사람은요, 그니까, 날로 먹으려고 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이렇게 딱손치자 여러분이 알아서 옷걸음을 쫙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그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아, 의미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간주점불 너무 심하게 한다. 나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박수, 박수 치고, 니은좀 놀아보신 듯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암튼. 썸일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쌈일 때는 어떻게 되냐 쌈일 때나 이거 지금 뭐지 냉전 중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기도, 여러분의 화를 갖다가 좀, 제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려면은. 한두 번 해보다가, 에이, 의미 없다, 이러는 것 같아. 어, 여기도 간절점부터 되게 심하게 한다. 좀, 화가 풀릴 때까지, 좀, 자기야, 자기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열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별, 그지, 아, 락, 락, 락. 그 심한 욕,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막, 이렇게, 어, 심한 욕 나간다라는 거지. 어, 짜증도 나고, 아, 내가, 진짜 미쳤지? 저런 걸 갖다가 삐리리 삐리리 심한 요? 뭐, 어, 이렇게 어, 또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서, 궁금하긴 해. 그렇지만, 자기보다는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 24시간이야. 자기를 갖다가 23시간 55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어, 나 5분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열받지 말아. 5분도 큰 거야.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빼면 5분도 큰 거지. 그5분을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생각해도 2분이 남아. 1분씩. <웃음> 웃을 일은 아닌데. 암튼, 하루에 3번, 뭐 하루에 다섯 번일 분씩 생각했다면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 레벨에서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뭐 지름신 같은 거. 어. 그것 때문에 지금 돈도 없고. 어.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막 간당간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기는 해도 어,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왜이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까 갖다 5분밖에 안 하냐라고 한다면은요. 어차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 도와줄 거 아니잖아. 만약에 도와준다 그러면은 (23시간 55분) 여러분 생각을 하지 지금 이 사람이 간절하게 필요한 건 도움이에요 무슨 도움이냐면 어~ 이 사람이 좀 음~ 좀 관제구설 같은 게 조금 심하게 걸려 있어 금전적인 문제에서 음~ 그런 것도 있고 아, 땡전한 푼이 없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진, 뭐,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만약에, 뭐, 도와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당근 생각하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 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는 움직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일 경우에 이 사람은 여, 여, 여, 여러분의 어, 주머니, 어, 돈, 어, 이거에 관심이 참 많구만. 어, 야, 네 주머, 왜 남의 주머니 걱정을 네가 하냐? 음. 자, 아무튼 저는요 솔직히 여기 뭐 냉전 중이라 그러면요 솔직히 좀 그래. 여러분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음. 아 손해를 너무 암튼 그래요. 어. 자그 다음에 제외나 제외나 재외일 경우에는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 난이 제외 반대를 세 그러고 싶어 솔직한 심정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너무 아까워. 어 여러분은요 일 일도 열 커리우먼이지 자기 직장 생활 어. 뭐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카드에서는 커리우먼이라고 나오고 그래도 얌을 딱지게 금전 관리가 잘돼 여기는 여자는 여자 쪽은 근데 남자 쪽은 아니지 싶어.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남자인데요 그러면 본인을 여자라고서 해 놓고서 봐 그러면 돼요. 전남자인데 어떻게 그래요라고 하면 음음의 성질을 많이 띄면은 남자여도 그렇게 보여. 어. 딱 들어보면 알잖아. 어자자 자, 그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솔직히 나어 권할 고심 싶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 어, 뭐 솔직히 말하면 이뻐 보이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어, 근데 무엇 때문에 이뻐 보이냐라는 거지 어, 성격 때문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입대껏 품어준 그런 사랑 때문이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지 싶어 어, 여러분의 경제력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느낌이 딱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내마음이 그,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하냐? 궁금해요. 어, 근데, 여러, 마음이 더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속이 더 궁금하다, 통장 속이 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어, 자산이 더 불어나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게더 궁금하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아직도 날 기다릴까, 이것도 궁금하고.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내가 가면은, 어, 쌍욕, 쌍욕할까. 어, 뭐, 여러분 성격에 그렇게 막 대놓고 쌍욕할 성격은 아니에요. 어, 막, 어, 막 그런 타입은 아니야. 막 멱살 잡고, 막 쌍땅, 심만 욕, 삐리리삐리, 이 정도는 아니야. 어, 그냥, 좀 점잖다, 화가 나도 이 카드상 그래요, 화가 나도. 근데 그런 건 있어. 약간 카리스만 있어갖고 탁 꽂히는 말은 아, 또또 또. 아, 참. <웃음> 그런 건 있지. 한 방이 있지, 한 방이. 응. 아무튼, 네, 1번 카드. 그래서, 어떡하냐. 뭐, 썸이신 분들은요, 좀잘 생각해보시고,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랬는데, 나중에는 좀 제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쌈이나, 아니, 쌈이나, 재회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그건 꼴값이야 그러니까, 어, 자기, 그,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안 껐으면, 좋겠어. 그니까 일단은 지켜보라, 지켜보고 이게 행동으로 나이스한 행동으로 이렇게 가고 이 연애 초기에 간쓸게안 빼면요, 어 이거 저기 막 가망 없는 거야. 어, 연애 초기 썸탈때썸탈때간쓸게안 빼면 어, 와라 와, 와, 와라 그랬는데 와 소리가 나오기 전에 물 앞에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도 안 되면은요 이건 볼장 다 봤어 응. 자 암튼 일본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썸 타시는 분들, 음, 제가, 근데 연애 초반이죠썸탈 때는요, 음, 솔직히, 남자가 여자한테 간슬게다 뽑아줘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요, 그니까, 뭐, 처음부터 막, 막 이러겠어요. 그래도, 썸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잖아. 그래도 이 사람이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제수출을 추해줘야 돼요. 음, 내 반응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어? 왜요? 라고 하면, 사나이 아니가? 어, 사나이는, 음, 뭐, 뭐, 잘고 따지고 이런 거 없어. 까일 때 까이더라도, 어,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그거 안, 안 되면은요, 나중에, 어, 사, 살아가는데 그래 어떠한 그 위기나 이런 걸 직면했을 때 돌파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썸탈때 연애할 때이그 남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어좀 봐요 그러면 남자분들은요 여자의 어떤 거썸탈때어썸탈 어, 때든 연애할 때든 내 주머니를 사상을 갖다가 그, 배려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만나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애는, 그렇게 하면, 뭐, 뭐, 궁상떤 거 말고, 어, 연애는 솔직히, 어, 저기, 뭐, 연애는 왜 해요? 이 사람이 나하고 평생 가냐, 안 가냐, 이걸 갖다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연애할 때, 내 주머니 뺏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말짱 다 꽝이다, 라는 거야. 너무 사치스럽고 이런 거는, 내 등골 빠, 빠지고, 뻔하다, 라는 거예요. 음. 자, 여기 2번 카드를 볼수 있으신 분, 썸일 때. 어우썸 좋네. 음. 썸 괜찮은데? 어떻게 괜찮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어, 일단은 썸에서는 뭐 서로 좀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서로 긍정적으로 서로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갖다가, 어, 조금, 어, 그, 이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좋게 평가했어. 어떻게 하면은 좀 여, 여, 자 여자, 여자스럽고, 어, 그 다음에, 어떤, 자기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소신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있기는 있어도 나대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이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새침대기 어 그런 느낌이 살짝 나. 이 카드에서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감은 있지는 어려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람은 생각한다라고 봐요.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그렇지만 그런 그, 그런데 여러분의 조금 그이 사람한테. 클리어한 행동 그러니까 좀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거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왜이 사람한테 이렇게 모호한 그 태도를 갖다가 보이냐라고 하면은요, 이사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아직은 어떠한 좋아한다 안 한다 그런 마음이 음 조금 어 아. 없어 보여 그럼 이게 무슨 모험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연애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 정말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 상처를 줄 사람인지 그 불안감에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안감이 왜 해소가 되지 않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썸타는 그 사람이 물론 없 어, 어, 딱 봤을 적에 사람 괜찮아 보이고 밝아 보이고 좋지만, 여러분이 찾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뭐, 그렇게 뭐 나쁜 감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아이고, 봉 잡았네라는 그런 느낌도 아니다라는 거지. 어. 자, 그렇게 하고 쌈일 경우에는 어떡하냐, 어떠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그런 거야. 자기가 뭐 여기 뭐 여러분이 뭐 용서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용서해주겠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여기는 뭐 친구나 이런 주변을 갖다가 공유하나? 음, 친구나 주변을 공유하, 뭐, 공유하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아는 관계일 수도 있고, 어 뭐, 이, 아니면은, 뭐, 일적으로, 뭐, 같은, 뭐, 뭐 같은 서클이나, 뭐, 또 동호회나, 아니면 같은 회사? 같은 캠퍼스? 뭐, 이런 거지. 어, 대학, 뭐, 대학, 뭐, 동창,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가, 어, 같이 공유돼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얘를 갖다가 그냥, 어, 싸웠다고 해서 딱 발로 그냥 그날 딱 발로 차기는 좀 애매한 게, 만약기를 발로 딱 차버리면은, 야, 걔네들 깨졌다더라, 어쨌다더라 또 말랄 것도 생각도 되고, 어. 그러고 아니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딴데, 어, 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 그런 거지. 좀 더, 좀...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어, 와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나좀 진솔하게 어, 좀 진지하게 사귈 수 있는 관계를 갖다가 원하기 때문에 어, 좀 싸밀 때에는 이 사람 그런 거지 좀 진지하게 다가와주길 바라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사귈 어, 사람을 갖다 찾거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왜냐면 여러분은 이이이 이, 이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도 미주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서 어~ 왜냐면 주변의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그렇게 고 자기는 어~ 뭐~ 이런 걸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 어~ 상, 뭐~ 이미 상처를 받아 놓고 상처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살짝 뭔가 답이 없어요 어,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 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뭘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 많이 하지 이 생각 저 생각 어, 주변 생각 어, 뭐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 어쩌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결정장애 비슷한 거 있잖아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화해를 하자니 어, 여러분들이 마음을 풀 는좀 어렵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는 어, 내 머리로는 알 수가 없겠고 남자들이 여자 마음 잘 모르잖아요. 어 여,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들이요. 어. <웃음> <웃음> 여러분이 남자들이 여자 마음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 뭐. 그냥 애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주변 사람들이 또뭐 물어보면 또 헤어졌냐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뭐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그뭐 그러니까 지금 냉전 중이다, 싸움 중이다 그러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어, 애매모호한 거, 어, 딱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있는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어,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음, 아까도 그랬잖아. 결정장애.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막 두서 없어. 어, 막 두섭지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너무 자기 거를 갖다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통박을 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떤 것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 여기는 여기대로의 장점이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의 장점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의 단점이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의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갈아탄다라고 하면 은 주변이 날아갔다가 뭐라고 하지 날아갔다가 나쁜 놈이라고 할까 어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야 제외만 되게 싸일 경우인데 제는 살짝 달라 제는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제외는 지금 이 사람이야 약간 어 후폭풍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심정에 어떠한 변화가 오기는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는 결정하기는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둘다이 사람이 그그 삼각 관계를 갖다가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둘 다, 다, 안 된, 나가리 데스다된 그런 느낌이 딱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는,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딱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누구 하나를 갖다, 딱 선택해 본것 같지만, 실제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면,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거 뭐지? 어, 쇼인도? 어, 쇼인도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삼각관계를 일으켰는데, 그,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자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이 날까 봐 그런 걸 갖다가 살짝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라고도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어 애매해 여기는 진짜 다 애매해 여기로 가도 애매하고 저기로 가도 애매하고 다 애매하다 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어쩔 건지 나도 모르겠네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진짜 안질 건지 술 건지 어. 껄쩍지근한 그런 기분이다, 라고 봐. 어, 큰거일 보고 밑안 닦은 느낌? 뭐 그런 느낌. 찝찝해. 되게 찝찝해. 암튼, 음. 좀,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카드가 찝찝하다라는 거야. 뭔가 딱히 결정이 안 나. 어, 막, 막, 갈, 뭐, 어, 진, 막, 두서 없어, 이 사람. 음, 두서가 없다라고 봐요. 막, 아, 이런저런 걱정들. 자, 그러면은. 음, 썸일 경우에,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떡하면 좋, 썸일 경우에는 빨리 관계가 발전이 되겠다. 썸일 경우에는 빨리 관계가 발전이 되고, 어,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가 그럴 수도 있겠냐라고 하면은, 관계는 빨리 발전이 되기는 되는데, 레파토리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갖다가 활짝 열어주지 못하는게 아닌가 음 활짝 열어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저거지 어 그냥 바로 간주점프하고 그냥 연, 연, 연애를 연갖다 바로 들어가던가 둘중 하나에요 어, 어 간주점프하고 바로 연애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음 아니면 음 아니면 어 그냥 연애를 하 어, 연애를 하려다가 많은 어될 듯하다가 안 되는 그 상태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된 느낌 어 준비가 안 돼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그래 받아줄까 하다가 갑자기 직 이 관계가 확 진전되는 느낌이 드니까, 어, 이거 그 뒤로 한걸음착뺀 느낌이다. 라는 거지. 어, 이것도, 이건 또 아닌데, 어, 쉽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한 걸잘 모를 수가 있고, 이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 어, 이 사람도, 아, 이, 이 두서 없이 여러분한테 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기는 썸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요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안된 거다라고 봐요. 음. 자 그럼 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라 하면 쌈일 경우에는요. 음. 쌈이든 재회든 여긴 조금 비슷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이 사람이 뒷처리를 갖다가 안한 느낌이 들어요 음, 뒷처리를 안한 느낌이 들고 그냥 운 좋으면은 그냥 두 개를 다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음... 여러분의 마음은 그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끌려올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니네 생각 아니야 응?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 너 그렇게 있어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두고 자기는 혼자서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떠한 확실한 엔딩을 내지 않고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 그러니까 재회도 아직까지는 어, 이, 이, 이게 그런 것같아넌더 기다려 이러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즐기 일단은 나는 즐길게 이러는 것 같아. 음 여, 여긴 그러네. 어, 미안해요. 어, 나 지금 너무 당황했어. 아 굉장히 좋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와씨나 욕을 안한게 너무 너무 다행이다. 음그왜 그러냐라고 내가 왜 욕을 못 했냐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사람을 끊어냈다라는 그게 안 나와요. 어 여러분들이 끌어내, 그, 뭐야, 이 새끼, 꺼져. 이런 느낌이 안 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욕을 못 하겠어. 나도 누울 자리 보고, 어, 저기, 다리를 뻗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 누울 자리가 없는데? <웃음> 막 욕하고 싶은데, 누울 자리가 없네? 어, 이 사람 그래요. 어, 그냥 넌 기다려. 그런 것 같아요. 난좀더 놀다 갈게. 음. 기다리면 오나요? 라고 한다면 그건 좀 봐봐야지. 얘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게 그건 아직 안 나왔잖아.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 더 많이 뽑게 되면 요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더 많이 뽑을 수는 없어. 우리가 어이 타로카드는 순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까지예요. 그래서 이 타로카드는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봐야 돼 흘러가는 꼬라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음, 두고 봐라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 마음도 아직 뭐 어떻게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일단은, 어,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 심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어 그런 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얘네 이렇게 놀고 앉아 있는데 음네 그런 이사람의 이 말이 틀려 어넌 기다려 이러는 것 같아 놀나좀 일단 놀고 일단 놀고 좀 보자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언제 그 사람 돈도 넉넉치 않은데 언제까지 놀까요라고 하면 어돈 많은 사람하고 지금 놀고 있어 어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는 거야 왜왜돈 많은 사람하고 놀고 있는데 기다려요라고 하면 아,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얘랑 오래 가겠냐라는 거지. 얘도 그거 알아야 오래 안갈 거라는 거. 음,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 그러는 것 같아. 일단은 놀다 오겠다라는 것 같아. 자, 암튼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나 진짜 이 와중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걸 해야 되나? <웃음> 암튼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난 진짜 난, 난 굉장히 초공적인 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응, 어. 뭐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카드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짜증나 정말. 왜요라고 한다면 음, 아개면연이라서 그래. 아. 왜 개면, 개묘, 이게요, 개묘년이라는게개묘가 천울기인이기도 하지만, 어, 개묘는 개수가 식간에 제일 끝이거든요. 어, 그리고 물은 그 속을 알 길이 없잖아. 어, 흙토끼야, 흙토끼. 어, 검은 토끼란 말이지. 근데 이게 개수라는 물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속이 다 보이는데, 이 물이라는 게 속이 보인다고 해서 그그 그 안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뭐 바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게 보이지 막다고 먹어봐요 큰일 나 어. 저기 기생충 같은 것도 올수 있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올해가 그런 해다 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도 어, 눈뜨고 코, 코 베일 수도 있다 라는 거지 눈뜨고 코 베일 수도 있다 자, 자, 그러면은, 여기 썸일 때는 어떤가라고 본다면은, 썸일 때는요, <웃음> 어, 이게 뭐냐. 썸일 때는, 여러분 자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고민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어, 처, 처음... 적인 뭐지, 그런, 그, 그게 있어. 뭐, 뭐라 그러냐면, 좀, FM적으로 가고 싶어 한다, 라는 거예요. 음. 그냥, 그, 한순간에, 뭐, 이렇게, 저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공식적인 커플이나, 정정당당한, 어, 그냥, 이사, 이 사람은 내여친이야 이, 이 사람은 내 누구야, 라고, 남친이야, 라고, 딱깔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데 왜 이렇게 첫 번부터 텐서드가 꼽혀서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별로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 어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지. 그게 왜요라고 하면 하는...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응. 응. 왜냐면 그냥 가볍게 일단 뭐 커피나 차 이렇게 마셔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뭐, 그, 그잖아. 너무 사람이 좀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사겨, 사귀기는. 음, 그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어, 이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 이 사람은, 그냥, 얘는, 얘는 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지? 응. 어떻게 생각할까라면 좋게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하고, 어, 맞아. 어. 좀, 그리고 좀 너무 급하지 않은가, 이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음. 응. 참,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그냥, 너랑 나랑 전기 통했지? 어, 찌리리, 어, 일일 뭐 이거야? 응. 어, 뭐 이렇게 급해? 그냥, 우물 가서 숭용을 달라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솔직히 이 사람이 너무 급하 급진전 너무 빨리 다가와서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음. 어, 썸인데요라고 만 썸이어도 어 그러, 나만 그래? 어뭐 들었다 안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음. 나만 그런가? 내가 이상한가? <웃음> 쌈이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잖아. 아무튼, 그런데 어, 지금 좀 그럼 쌈이라고 봤을 적에는 어떡하냐? 쌈이라고 봤을 적에는요, 음, 쌈일 경우에는 어,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이 아. 쌈일 때는 좀 그렇다. 뭔데요라고 하면. 이 사람 성격이 진짜 막, 어, 너무 여러분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데. 음, 그냥 어, 여러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뭘 생각하든 뭘 어떻게 하든 어, 그런 거지. 어, 그냥 내 말만 닥치고 내말 들어라 이런 거 같아. 음, 성격 자체가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래서 화해가 이게 진짜 화해를 하려면 좀 얼르고 달래야 되는데 아 얘는 진짜 왜 이래 이런식으로 무슨 화해를 하겠다는 거야 음, 음 대화가 이게 제대로 돼요이 사람하고 싸움 마싸 하는데 음, 대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화가 안되는 커플이 더 많아요 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게 뭐야, 이 사람은 말로서 상처를 너무 많이 낸다라고 봐요. 말로서 상처를 너무 많이 내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좀 참아, 참는 것 같아. 어 참아서 화해는 되긴 되겠다 싶어. 어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참아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생각,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봐요.왜 그러냐?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지.그래서 응. 어~ 만약에 여러분들 그니까 뭐~ 아싸리 그냥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죽일 놈, 나쁜 놈, 그런 놈은 아니라라는 거야. 어, 좀 말이 좀 그런, 그런 건 있는데, 막 진짜 심한 가스라이팅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성격이 세기는세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참고 용서를 해주는 것 같아. 음, 참고 용서를 해주는 것 같고, 이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또 참아야 되나? 어, 딱 보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가다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다, 라고 봐요. 어, 그래서 조금 멈칫거리는 건 있겠다. 그렇지만, 대화를 해, 얘기를 갖다가 해도, 솔직히 이 사람은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뱃기를 들고서 그냥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끌려오는 느낌이다. 근데 끌려오는데, 뭐, 뭐, 어, 되게, 뭐, 기분이, 어떻고, 저, 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해해 주는 게 아닌가? 음. 처음에는 좀, 이게, 대화해가지고, 뭐, 네, 그래, 자기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어, 니네 잘났네. 야, 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니네 잘났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야, 그냥, 저기, 막, 조용히 하고, 너 그냥 따라와. 어디서 토를 달아, 이게. 막,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어. 결정적인 거는 뭐 저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는 것 같다라고 봐. 그럼 제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제외일 경우에는 음 제외일 경우에도 싸운 거하고 조금 마찬가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것 같아. 야 그냥 어, 따라와 이러는 것 같아요 따라와 그런 것 같고 참야 남자도 다 이래 어 참는 김에 니가 다더 참아 이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추진력도 있고 어떠한 결단력이나 일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 사람은 많이 받아. 그러기 때문에 그 옆에서 조잘 조잘 조잘 막 이러는 거요. 안 들어줘요. 어, 그런 거 수용해주지 않아. 어, 때려, 그런 거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 어,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갈 거야 말 거야 이런 거지. 그럼 막 여러분하고 만약에 싸웠을 때 싸운다 할 때라도 그런 거 같아요. 밥 먹으러 갈 거야 말 거야. 그럼 나 혼자 가. 빨리 옷 입어. 딱 이런 타입이라는 라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외도 여기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처음 이제 대화는 원활하게 안 흘러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어이 사람이 그럼 자기 악가림 같은 건좀 잘한다. 어, 남 남자스러운 거 남성스러운 건 있어. 성격에 센 거는 맞아도 남성스러운 건 있기 때문에 제외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우라병은 있겠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왜 그러면은. 아기자기 알콩달콩한게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다 그래서 자 다시 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요 어, 썸일 경우에는 이제 썸이 끝내고 어쩌면 연애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겠다. 썸은 끝내고. 왜 그러냐라면요. 이 사람이 성격은 좀 세더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어, 그래도 깔끔하게 일처리가 잘하는 게 아닌가? 음, 이러다, 여기서 이게 나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어, 데스카드가 나와버렸어. 음. 그러면 썸에서 연애를 발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인데 음, 발전하려다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세니까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연애가, 연애로 갈줄 알았는데 연애로 안 갔네 음, 썸 끝나고 연애로 가는 줄 알았더만 데스가 나와버렸어 음, 연애로 가려다가 안된것 같은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조금 의견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에 충돌이 있었고 그냥 너하고 나는 그냥 동료 사이 아니면 친구 사이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쁘게 나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음. 끝이 뭐 그냥 악수하면서 우리 뭐~ 연인보다는 그냥 친구로 남는 게 아닌가 어~ 동료나 친구로 남겠다 꼭 이것이 진짜 뭐~ 일하는 동료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게 썸을 좀 타봤는데 이게 썸은 썸은 일단 끝난 것 같고 썸은 끝나고 결정을 갖다가 하길 연애보다는 그냥 동료로 남아서 깔끔하게 가는 거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하고 조금 의견은 안 맞아요 여러분 아 왜냐면은 여러분은 약간 좀 달달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원하는데 이 사람 조금 딱딱해 어좀 많이 딱딱하다라고 봐요 아이 어, 사람하고 어. 그, 장단점은 있어. 그게 무슨 장단점이냐 하면은, 이 사람하고 사귀면은, 사귀면은, 동국정이나 이런 건안 해도 돼. 어, 결혼을 하거나 사귀면은, 동국정은안 해도 돼요. 지금 성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음. 그, 그 저기 뭐야 성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고점에 그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성격이 조금 있거든. 응. 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도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를 갖다가 알아나가는 게 아닌가? 근데 완전히 끝으로 보기도 애매하다라고 봐요. 어. 동료로 뭐 그냥 친하게 그냥 그냥 남사친, 여사친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로를 알아나가겠다라고 봐요. 일단은 그 연애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 보류한 느낌이다 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고백은 하겠다. 무슨 고백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좀 사귀다가, 그러니까 사귀다가 아니라 여, 이 썸에서 연애로 들어가려다가 그냥 휴직기로 갑자기 넘어가거든요. 휴직기로 넘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뭐 두절되고 끊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 새로, 뭐 조금 더, 어, 상대방을 갖다 알아나가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표현해 올 수도 있겠다 싶어. 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사귀자 뭐 이렇다던가 그러니까 한 번에 끝은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그, 그 끝이 완전 디엔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충전이나 재, 재조명의 시간을 거쳐서 어떠한 고백으로 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자 그럼 썸은 끝났고요 자 그럼 쌈이 쌈이나 재회 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끝났다 한 번은 끝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다가 산다라고 봐요. 여러분의 시간을 살고 어 그냥 뭐뭐 뭐 여러분들의 시간을 살면서 뭐 우울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전혀 여기 우울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굉장히 씩씩해. 씩씩하고 그냥 나, 나한테 주어진 날들을 갖다가 어 좀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툭툭 털어버려. 그래 오늘서부터 1일뭐 이런 거 오늘서부터 일일 너랑 나랑 다시 1일이 아니라 새로운 날들. 그래 내가 떡분 김에 재살 지낸다고 그냥 뭐 남친하고 헤어진 김에 여친하고 헤어진 김에 이런 일좀 해보자 하고서 뭔가 여러분을 갖다가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 그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 저기 막. 사과의 재수취어를 취하러 오지 않겠는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절대 카드는 100%는 없어요 어. 100%는 없지만 어이 카드 지금 이 3번 카드의 엔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중간에 썸이든 연애든 아니면, 쌈이든, 썸이든, 쌈이든, 아니면 재든, 중간에 어떠한 재충전이나 재조명 시기를 거친 후에, 어, 엔딩은, 엔딩에서 조금 좋게 끝나가는 게 아닌가. 어, 뭐, 유종의 미를 겨누다든지, 헤어졌어도 그렇게 왼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 그, 그러니까 왼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어떠한, 그게 이제, 그, 징검다리가 된다라고 봐요. 어, 한 번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진다라고 봐. 여기는 괜찮네요. 음. 음. 이, 저, 여기서 보면은, 뭐, 막, 아, 뭐, 되게 원수지구 이런 게 없어요. 어, 카드 자체가 뭐 어둡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살짝 어, 짜증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요, 뭐 여러 번 눈치 보고 이러고 간 보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좀 해피엔딩이 되는 게 아닌가? 음, 간 보지 않네. 음 간, 뭐, 간 보고 재고 막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어, 아, 좀 깔끔하다. 어. 맘에 든다 개중에 진짜로 어 진짜 이, 이, 이렇게 이 진짜 완전히 완전히 해피엔딩은요 카드상 나오기가 힘들어 이렇게 많이 뽑는데 우리가 우여곡절이란걸 겪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썸이든 쌈이든 뭐든지 간에 중간에 지금 어떤 변곡 점을많았다 하면은 긍정적으로는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 안심하고 계셔라 그냥 여러분 일 응? 재밌게 하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두개 좋게 나왔잖아. 어, 이세개다 좋잖아요 비서턴. 어. 자 저기 막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이 궁금할까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음 뭐야 음, 여, 저기 여기는 뭐 차단했어요 어, 썸인데 뭐 썸인데 벌써 뭐썸 타다가 말고 뭐 이래 어 아니면은 전 전에 사귀던 사람을 차단하고서 이 사람한테 딱어 저기 저기 막 사겼던 그 그러니까 헤어진 전 사람 어 완전히 정리하고서 어새어 어, 새로운 새 술은 새 부대에서 새 부대로 담을 준비가 되있는 어 건가 그럴 수도 있겠고 어, 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만약에 이게 썸이라고 한다면은요 어솔직히요 치명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좋으면 완전히 미친듯 크레이지 러블 거고, 만약에 또라이면 완전히 또라일 것이고, 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독에 걸리면 뭐가 있잖아. 뭐 아니면 도야. 어. 진짜, 그, 예를 들어서 진짜 미친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 여기고. <웃음> 진짜 그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미친 사랑을 해보고 싶다 눈에 막눈 눈에 콩깍지 갖고, 갖고 수, 섹스피어가 그랬잖아 사랑은 미친 짓이다라고서 여기 미친 짓할 수도 있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지 응. 그러면서 좀 답답한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 미움 증오 분노가 다 있는데 아주 진하게 꼈다라고 봐요 응. 썸일 경우에 어디 보자. 응. 썸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아니란걸 본인도 아는 게 아닌가? 음. 이, 에,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다. 이, 여기 이,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꼭 걸리라는 법이 없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요 이거는요. 음. 그러니까 이거 아직 카드를 안 뽑았으니까 양쪽으로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가 차단했다 풀었다 차단했다 풀었다 그런 그런 냄새도 나고 여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쪽잘안 잊어진다 그래 썸인데도 불구하고 잘안 잊어져요 근데 왜 지웠다 저랬다 지웠다 저랬다 하냐라고 하면은 아 조금 이 사람이 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요 싶어. 음, 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다리 썸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아 이게 이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이야? 어, 여러분이 설마 양다리를 걸쳐? 음, 여러분이 이렇게 파머 파탈이에요? 주변에 어, 이성들이 많아가지고 음. 꼭, 꼭 양다리가 아닐 수도 있지. 어, 꼭 이걸 양다리라고 올 수는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뭐, 여러 사람을 갖다가 물망에 두고, 어느, 저 누랑, 어, 전으로, 그랑 데이트를 할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 딩동댕! 뭐, 이런 거. 음. 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암튼, 어, 왜냐면 본인이 양다리면서 이걸 뽑을 리는 없지 않나? 만약에, 선생님 제가 양다리 맞는데 한번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지. <웃음> <웃음> 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아무튼 그 사람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둘중 하나는 어, 치명적이겠다라는 거죠. 어. 어쩌면은 이 썸이 한번 떠나 나를 떠나갔던 사람하고 또 다시 이 근데 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사격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 어. 제왕 써뭐 뭐야 전 남친하고 썸타요? 그런 거 같은데. 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그냥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결정을 하면 오는 거고, 결정을 하면 가는 거고, 음,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치명적이라고 그랬지. 음. 나쁜 남자네. 음. 원래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 끌려요. 음. 뭐 다야, 그렇게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게 한 번에, 이게 각인이 딱 되거든. 각인이 딱 되면은요. 이것이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 다음날 집에 가, 어, 그 다음날이래. 어, 집에 가면은 계속 그게 맴돌아. 별 미친놈을 다 봤나. 그러면서 또, 어 이게 이 얘가 미, 계속 나한테 미친 놈 짓거리를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갑자기 나한테 커피나 모이하나딱 주면서 먹어가면서 해. 딱 이래봐. 그럼 또 거기서 반전이야. 그게 뭐라고? 어그 그게 뭐라고? 그 그거 하나에 커피 하나 빵 하나에 그게 뭐라고? 갑자기 어 미친 놈이 갑자기 딱 그거 줬다고. 어 갑자기 뭐 이게 숨이 갑자기 탁 멎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한테는. 음. 그래서 그게 대, 그게 어떠한 영,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연애가 시작이 되든 어 그렇다라는 거야 여기는요 그 썸이든 연애 썸이든 쌈이든 어 치명적이에요 음, 치명적이다라고 봐. 어나 뭐, 선생님 뭐가 치명적이요라고 에 한다면은 싸워도 치명적으로 싸우고 연애 연애라도 치명적으로 뭐 아니면 돌아 그랬잖아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한 소리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하고 저기 했 저기 하냐라고 말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알아요?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거 응.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미쳤지 어, 말릴 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릴 때 듣지 못하고 그그 노래 있잖아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내맘다 가져가는지 그거 있잖아 내가 이런 아, 바보였는지 이면서. 이거 참 그, 네가 참 그럴 줄을 몰랐어 음, 널 모두 말려, 뭐, 니네 말, 날 모두 말려, 네 말만 맞아, 날 모두 말려, 네 말만 나오면 그놈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았었던 게 아닌가. 지금도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녹을 수밖에 없어요. 어, 쌈이어도 그렇고, 썸이어도 그렇고, 쌈이어도 그렇고, 썸이어도 그렇고, 썸이어도 그렇고 뭐야 그거? 어, 제외여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홀렸어. 음. 홀렸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해 아, 네.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어 그거 그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요 어, 저리 가 그러면 남자가 힘으로 딱 끌어안잖아요 그럼 여자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아, 싫다니까 싫다니까 근데 막 아, 뜨겁게 딱 키스를 하면은 여 여자의 손이 점점 점점 늘어지면서 이렇게 다 같이 끌어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불타는 그냥 밤이 아니야. 불밤을 보내잖아. 딱그 느낌이 난다라니까. 어, 어 딱그 느낌이 난다라고 봐요. <웃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못해? 왜? 그, 여, 여기서는 생각나는 노래가, 생각나는 노래하고 영화가 너무 많다. 무슨, 또뭔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라고 나면넌 나의 노예, 헤어날 수 없어. 아이가 쭉 언더 마이 스킨 그거 있잖아 언더 유어 스킨이야 언더 마이 스킨이야 아무튼 <웃음> 그런 것같아어 헤어날 수 없어 여기는 헤어날 수 없어 뭐 그냥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정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음 여기는요. 마음 속으로는, 어, 차단, 차단했다 풀었다, 차단했다 풀었다, 그런다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의 마음이야 막, 어, 막, 울렁울렁거려. 썸이어도 그렇고. 어, 이, 진짜 지독한 사랑에 딱 걸린 것 같아. 음, 여기는 어쩔 수가 없다. 이 사람 뭐 똑똑한데요? 나름? 음, 나, 나, 이 사람 똑똑해요. 음, 뭘 해도 똑똑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아 얘는 진짜 여이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여자의 마음을 갖다가 휘어잡는 데는 달인이겠다 라고 봐요. 음 달인이겠다. 어, 저기 막그 여러분이 뭘까요? 둘중 하나는 그러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 아 이게 여심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이러는 것 같아. 이게 또 이게 나왔네. 흑폭풍도 음, 온것 같고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거부할 수 없는 건가? 음,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어 많이 줬거나 이 사람이 많이 받았거나 둘중 하나예요. 음 많이 받았거나 많이 줬거나 둘중 하나는 그렇다라고 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 오늘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이, 그 사람은 내 마음이 궁금할까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후폭풍이나 이런 게 왔다면 한 사람만 울리는 없다라고 봐 여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어떤 영혼이 이어져 있,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아프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아픈만큼 이 사람도 아프고 이 사람이 아픈만큼 여러분도 아프겠다 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러분도 잘 지내 보이고 이 사람도 잘 지내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요 서로를 갖다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헤어졌던 안 헤어졌던 어 헤어진 커플이든 안 헤어진 커플이든 헤어지는 중입니다든 썸이든 쌈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썸을 타서 만약에 살을 섞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저기 막일어 헤어지는 거는 진짜 물 건너 갔다라고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되면 되면은요 여기는요 인연의 끈이 끊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막뭐 3년, 4년, 5년, 6년, 10년씩 사었다라고뭐 해서 끊어지기 힘들고 뭐 헤어질 수없고 그게 아니에요. 석 달을 사겨도 마치 30년을 사귄 것처럼 막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1년을 사겨도 그 1년 안에 수 많은 일들이 막, 어, 막 미친듯이 일어날 수도 있는 커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여기는 미친 짓이다라는 거지. 어. 사랑도 뜨겁고 격정적이지만 미움도 뜨겁고 격정적이고 미움만큼 잊지 못하고 또 미움만큼 또 어쩌다가 또그 보면은 내가 아까 그 영화 얘기 들었지? 막어 끌어안고 이러면 은막 막 그냥 밀어내고, 막, 사력을 다해서 밀어내다가, 결국은, 어, 또, 그 불밤을 보내고, 그러다가 또, 어, 또, 저게, 그걸 갖다가, 어, 해야 되는 커플이 아닌가. 근데, 선생님,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라면,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 나, 나는 이래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어, 이거,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억도 한번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뜨겁고, 미친 듯이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잖아. 인생이 밍숭밍숭 하잖아. 이 다음에 나이 쭉 먹어가지고, 이게, 이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가가지고, 그땐 그랬지. 이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쯤 가면은? 지금은 힘들어도? 그니까 좀 나는 즐기라고 해주고 싶네? 어. 단한 가지 어 그거 하나만 조심해다라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것만 조심해라.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도 끼칠까요라고 한다면은 어 살짝 그런 건도 없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써도 될 어, 써도 어 내가 밤에 이불킥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오케이. 근데 그더 이상 지나치면은요 이거는 세월이 이건 추억이 아니라 세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악몽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하나만 조심해라 라고 하면 금전 문제만 하나는 조심해라 내가 추억으로 남을 정도로 허허허허 웃고 웃을 수 일정 정도로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그개 삐리리 찾지 않을 정도로면 되겠다라는 거지요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아 잠깐만 내가 저거 안했네 <웃음> 제외일 경우에 안했네 어, 여기는 제외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미지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행동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튀죽박죽이에요. 머릿속이. 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고, 정리가 안 됐다 싶어. 음, 저기, 막 뭐, 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건 맞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는 것도 맞아요. 응, 어, 맞지만, 내가 이 길을 갔다가 이너어 저기 막잘 어, 너랑 나랑 잘 네가 나를 갖다 잘 맞춰줄까라는 거지 네, 네가 나를 잘 맞춰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재회 같은 거라면은 어좀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준비는 돼 있다 재회할 준비는 돼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움직임은 없어요 뒤죽박죽이다 그러면은 재해가 가능하냐 라고 봤을 적에는요 가능할 확률이 어좀 있겠다 라고 봐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20-30% 음. 이 카드가 본인 100% 본인 거라고 한다면은요, 제외 가능성은 한 2, 3%는, 2, 30%는 있겠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